뭐야다 모인 거예요? 아 오늘 <웃음> 오늘 씨앤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 아, 다 모인 겁니다. 예. 아 그러면 은 시작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지난번에 동물들을 다 모라고 했더니 다들 도망가 버려서. <웃음> 아 저희가 그 컨텐츠가 네. 그 우파 로파인가요? 운파 롬판가요? 걔가 <웃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나왔는데 그때부터였을까요? 그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귀엽게 동물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진짜. 어. 일단 조합템은 이렇게 됩니다. 아 이름표 오. 들어가네. 야, 게다가 저거 뭐야? 저거 저 크리스탈 들어가네 저거. 저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저 크리스탈 제작법을 몰라? 와와막그헛했네 호텔 너너 말해봐 너 말해봐, 와, 나너 말해봐. 이거는 딱말수가 이스가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너 이렇게. 말해봐 제작법 얼굴이 다 붉게 지네 그냥 아 정말 야, 너무 기초적이라서 말도 못 꺼내겠네 에이, 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정말 말도 못꺼아 거... 어쨌든 아... 진행해 주세요 정말 진행이 느려져서 안 되겠어요 사람 맞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트 정말 백터님. 진행을 못 하겠네요 빨리 진행해 <웃음> 주시라고요 진짜 와 이거 남다 그래서 <웃음> 진짜 아무렇지 않게 지내. 조합템을 <웃음> 이용해서 모든 동물을 한블럭에 넣어 주세요. 한블럭이요 네. 한 잠깐만. 이거요? 네. 모든 동물을요? 네. 아, 근데 이 아이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는? 네, 이거를 만들면은 이제 아... 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아,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진행하면 됩니까? 그러면? 네네, 상자 안에 기본템이 있으니까 가지고 아,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 아, 오케이. 이걸로 연비 바보 쓰려면 좀 오래 걸리겠지? 나중에 해야겠다. 이래서 멤버긴 한가봐. 여기 똑같이 쓰고 있어. <웃음> 난 이미 제작 중이었거든. <웃음> 야, 이 자식아. <웃음> 너 뿜비 적으러 그랬지? 어? 뭐야? 너 뭐야? 너 머리 하지마! 이게 바로 이신점심 이래서 멤버다! <웃음> 이래서 뭐지? 멤버다 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웃음> 저기 <웃음> 뒤에 다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난파선에? 저거 차, 찾으면? 가보자, 가보자. <웃음> 어? 이거 뭐예요, 케빈님? 개인데 개가 여기 왜 있지? <웃음> <웃음> 맛있겠다 근데 되게 먹고싶다 케빈이 되게 먹으러 어, 가 간장게장 아니 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금 동물들 다한 박스에 넣으라는데 왜 개가 있냐고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니 그것도 중요한게 아니야 어? 나 배고픈데 누가 밥을 다 가져갔어 아, 어, 어, 어, 그니까 밥 누가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간건 아닌데 아무래도 투리겠지아왜 <웃음> 나야? 우리는 왜한 멤버니까 어 <웃음> 어... 난알수 있어 맞아 나야! 내가 훔쳐갔어 <웃음> <웃음> 내놓아 그럼 좀 나눠줘 애들한테 나눠줄 고기는 없는데? 어, 한 팬이다 한 팬이! 한 팬이 내가 완성해볼게 <웃음> 한 팬이다 한 팬이! 한 팬이다 한 팬이! 한 팬이, 한 팬이 이렇게 안 크다 한 안녕하세요, 팬이 분들. 다리 여기쯤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다리, 한 팬이 다 여러분들 한 팬입니다 어 여기 있네. 야 에메랄드 있는데 다이아는 없다. 오. 아 뭐야. 토를 내가 분명히 다 훔쳐갔는데 왜두 개밖에 안 들어왔을까? 어 그래도 보물지도 있다 여기 보물지도. 아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아 이걸로 길을막 길을 막, 길막 된다. 와. 야한 펜아 좀 제대로 하자. 미안합니다. 한 펜이 서전트 점프력 좋네. <웃음> 잘 뛰네. <웃음> 잘 뛰네. 잘 뛰네, 잘 <웃음> 뛰네. 저 오늘 캠프고 참여해 봤어요. 그럼 저 다리를 좀 오므려 줄수 있을까요? <웃음> 내가 해볼게. <웃음> 자, 한번 기다려봐. 이거 앞에 나온 거좀이상해 연비야. <웃음> 연비야, 앞으로 뭐가 튀 나왔잖아. 연비야! 아니, 자, 자, 아니, 아니 다리 만들어, 이렇게 다리 만들어 주면 돼. 연비야! 그게 이상하잖아. 두, 가, 두 가닥으로 그게 튀 나오면 안 돼. <웃음> 됐다. <웃음> 내가 모아줬어 다리. 뭐야? 아야 가까운데? 야 음, 이런 아, 식이면은 너무... 이거 찾으러 가자. 이거 배만 들어봐, 배 만들어 봐 배. 이렇게! 근데 나 이상한 블록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웃음> 이거 켈빈님이 어. 켜고 있을 때단 어. 칸만 이렇게 딱 파는 거예요. 아 우와 아, 진짜 <웃음> 우와 우와 아 이러면은 쓰레 기 같은 블럭이 되는구나 이 쓰레 기 같은 사람아. <웃음> 아 그렇구나. 연비 주변에 이제 블럭 설치하면 안 되겠네. 어 뭐야 나 끊겼어 누가 킵캐냐? <웃음> 어 이거 마피아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웃음> 누가 범인이지? <웃음> 연비야 빨리 와서 타 배. 아, 오케이. 내비 아, 없죠? <웃음> 비록라왜냐어 야, 너는 그 수록을 아니 미... <웃음> 야, <웃음> 어떻게든, 연비는에 안타겠다고 그 o m 면 b 백 c k Check. c 백 e c k Come back. 정원 추가했는데 오, 어떻게 살아가? 봄고래다 봄고래 에? 봄고래야 범고래? 진짜 실제로? 오, 우와, 우와, 우와! 깜짝이야! 우와. 타타타타타 가자 가자 가자 오리다 오리? 오, 오리다 소리도, 내, 소리도. 그래? 우와 우와 깨끗한다 우와 우와 리오레 우와, 우와. 어, 요 근천데 여기서 이제 찾으면 돼 F3하고 909 법칙이 있거든요 909 법칙 거기서 나와봐 거기서 다 나와봐 어짝이야아 어, 어, 깜짝이야 나와봐. 나와봐 저걸 또 기어코 저걸 하겠다고 지가 아, 물에서 터지면 진짜 마크 헛했다 <웃음> 진짜.. 방금 아, 싫어하냐? 봐 <웃음> 너네들이 무슨 블록을 캐든 내가 옆에서 치즐로 하나씩 다뗄거야야쟤 <웃음> 독해진다 쟤 독해져 찾았어? 위치? 909 90으아아 아, 달려주세요 <웃음> 뭐야? 어? 뱉게지다 뱉게지! 으아아아아아야 예, 야쟤 따라갔어 쟤 따라갔어 지금 아! <웃음> 지금 찾아서 도망가야돼 <웃음> 쟤네 난리 났다 와우 와우 wow. 야 잠깐만 야 그러면 빨리 뭐칼 하나 만들게 내가. 와. 잠깐. 내가 일단 도망간다. 아니야 아니야 잡았 잡았 잡았 잡았. <웃음> 어 도망쳐. 어. 아. 치였으면 좋았을 텐데. <웃음> 아.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웃음> 저기가 아니었어. 어, 왜? x가 달라 혹시? 캬. 달았... 어, 어 진짜 어디에 졌지? 어? 아, 우와.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어. 여기야, 요거. 야, 요거. 몰다. 몰다 물로 바아는 없었어. 근데 네, 아, 바심 나왔어. 아, 바심. 아, 바심. 바심 일단 들고 있어, 바심도. 야, 그러면 어차피 공친 거네? <웃음> 그냥 없었던 거네. 아이씨. 어. 야 그러면 터 잡자 일단 터 잡고 뭐 광산 찾고 뭐 해야지 뭐어떻게 그지? 맞습니다 음, 음, 음, 음. 오, 어? 나 좋은데 찾았어 야얘 여기 귀엽다 얘 어? 스컹크? 스컹크? 아니? 얘 스컹크야 진짜로? 때리면 이제 박이 끼는 친구 아니야? 어 미안 아! 오! 어, 진짜! 아. 야 똥! 똥 던진다! 똥 던진다고요? <웃음> 아, 아, 아, 아, 진짜 맞기 싫어 아 똥도 진다 어? 저거 안맞고 싶다. 케빈 채, 어, 일로 와봐. 반대쪽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봐 뒤를 마 지금도 뒤를 봐야 돼. 나 여기 있잖아. 여기서 뒤를 보 왼쪽을 보라야지. 왼쪽으로. 왼쪽을 보라 해야지. <웃음> 나한테 뒤통수가 보였어. 형 참아, 형 참아, <웃음> 형 참아, 형 <웃음> <웃음> 죽이면 안 된다, 형. <웃음> 근데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내가 진짜 완전 대박. 아! <웃음> <웃음> 여기 내려가는 길도 있고. 어, 잘 찾았다. 아, 아, 아, 밀었어야 되는데. 아, 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근처에 다가 거처를 마련하자 우리 어 메시지 쫓아간다! 으아아 천벌을 받은 것이야아 천벌을 아! 아! 받은 것이야 어... 연꽃 선녀님 제가 죄송합니다 연꽃 선녀님 천벌을 제... 받은 것이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 멧돼비 때리니까 이제 멧돼지들이 하 <웃음> 복수하러 어복수 우리 공주님 때리지 마! 야이씨! 구멍 뚫어놓지 말라고 옆에서 하나씩 누구야 이거? 야너 압수! 너끌 압수! 나 아니야! 너 아니면 옆에 누군데? 옆에 있잖아! 빗소리였어! 내가? 아, 어! 나는 이거 모고 있었어! 아 진짜 있었어. 어이가 없다! 진짜 우리 정말 서로 도우며삽시다 예? 어? 근데 이거 봐봐! 대답하고! <웃음> 대답은 하고! 이 <웃음> 아이 뭐 우리 사이에 굳이 뭐 대답을 해 이거나 봐아 물조각이야? 응. 음, 음. <웃음> 여기로 납법 해 납법? 어될거한번 해봐 해보자 어. 되겠냐? 야, 해보자 해보자 아니 야 해보자, 해보자. 해봐야지 보자해야 이거 이거 싸고 올라가 봐 네, 아니 너가 올라가 봐 이거 해봐 아 너가 해 내가 줄게 아, 씨, 해봐 아 너가 해 내가 해봐 궁금하잖아 연비야 해봐. 이거 해 <웃음> 야 참나 아야 자갈 가져와 야 자갈 매치 이거 궁금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자갈 매치 이거 야 해. 자갈 가져와 자갈 가져와 어, 어 자갈 가져와 규칙은 이래 새로 생긴 규칙이야 이번 컨텐츠에서 먼저 부싯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요블록 쌓고 가서 초미니 블럭 물블럭으로 낙법 시도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낙법할게 <웃음> 어가 <웃음> <웃음> 화이팅 어, 들어가. 야 이건 짠거지. <웃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어. 아, 방송신이 더 오네. 야 이거 뭐야, 한 줄? 이거 어, 내가 한, 한 줄로 줄... 좀 늘려줬어 그래도. 아, 한칸보단 그래? 낫지. 알았어. 안 닿아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더더더더. 야, 원모 가능하네. 야이씨. 됐나 이거 지금 화살 하나 있거든? 얘들아 잘 봐. 이거나 손으로 잡고 떨어지면서 연비 정수리에 꽂는다? 뭔 <웃음> 소리야